부동산 투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부동산 투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가 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운칠기삼 정도로 어디에 하나 던져놨는 것들이 금액이 종종 뭐 오르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좀 많이 틀리죠 문화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먼 땅, 눈먼 주택상가, 뭐 저렴한 거 이런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많이 틀리고 운치일기사면 뭐 낚시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위치만 좋으면 재수가 부기가 문다 안 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의 노력 정도는 다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또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제 주변에서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정보를, 고급 정보를 돈을 주고 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뉴스, 인터넷을 활용해서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다양한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투자를 하고, 그런 모임망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직 주식도 할 줄도 모르고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주변에 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뭐, 하고 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죠. 사실 그렇게 해서 뭐천 단위 정도의 돈도 날려본 적이 있고, 물론 부동산으로도 돈을 애법 정도 벌다가 또뭐 투자를 해서 날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기반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뭐 뉴스에서 얘기가 나왔다 하는 자체는 그만큼 뉴스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사실 가장 빠른 정보는 일무자들이 가장 빠르겠죠. 주식 쪽에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코인 쪽에는 코인 관계자들, 업체들, 마찬가지 그렇게 뭐 짜고 치고 고수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뭐 어느 정도 실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뭐한 동네 한시뭐 이런 이군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동네 부분도 워낙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류를 하고 있는 부동산 실무자들이 더 정보가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보가 음식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의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분야의 차일 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결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대구시에서 다 정보가 제공되는 것들인데요. 대구시에 들어가서 도시건설과나 뭐 이렇게 들어가서 굳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있는 부분들에 들어가서 미분양도 나오죠. 미분양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도 들어가서 문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 만은 내가 알아야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국한대에서 뭐 얘기 듣는 것도 좋지만은 다양하게 얘기를 듣고 뭐 항상 눈이 얘기해 보지 만은 부동산 여기저기 확인을 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도 제가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뭐 불로 뭐 설명을 하면 이 어플이 뭔가요 뭐 이렇게 뭐 독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구독하면은 누가 구독을 했는지, 댓글을 누가 많이 썼는지, 언제부터 그게 회원으로 돼 있는지 유튜브가 워낙 로봇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는 인터넷에 쳐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인터넷에 재개발 동향, 뭐 재개발, 뭐 정보 이런 거 치면은 뭐 뿌리 뜨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 대구시청 홈페이지가 뜨면은 그게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 보면 되고요. 주택매매 정보라든지 뭐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국토 해양부에 들어가면 또다 나옵니다. 어플도 다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또그 해양부의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는 뭔가 하면 실거래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을 치지 않아도 계약 서면 시청에 들어가면은 그 금액이 계약서 된 대로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지 않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저번에 제가 올려놨죠. 아파트로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 자체를 유대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뭐 의사가 있든 변호사가 있든뭐 법무사가 있든 세무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더 정확한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도 있고 쉽게 물어보면서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노력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내일모레 이 땅이 두배 세배가 된다 해도 진짜 두배세배가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 고 물론 그 정보가 맞다 하더라도 또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주식이다 포인이다뭐 젊은 사람들이 쉽게 쉽게 할수 있는게 100만 단위에서 천만 단위 정도는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해보고 그게 천만원씩 천만원씩 까먹다 보면 결국은 1억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억단이기 위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 보니까 자꾸 적은 금액에 투자하다가 조금씩 그게 모여서 한강 간다고 합니다. 나는, 저는 뭐 한강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코인이나 주식 쪽에 뭐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한강물을 마신다, 뭐 자살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되고, 틀리는 정보를 들어서 투자를 하셔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게 실거래가 되는지, 실제 뭐 뉴스에서 나왔다 해도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그게 모든 뉴스들이 정보성이 있는 뉴스들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위에 정보성을 얘기를 하다가 파트 광고를 한다든가 뭐 상가 분양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면 그 광고를 하는 자체가 내한테 또 정보가 될수 있고 모르는 걸 알게 될수 있지만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가짜 요소를 접하다 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를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고요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니까 당연히 뭐 요런 부분에 부동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지 식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또 다른 쪽에 뭐 공사를 지어라 빵을 만들어라 뭐과자를 만들어라 뭐 그런거는 전혀 모릅니다 음식을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분야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분야에 있어도 뭐그 사람 얘기가 100% 또 맞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뭐 5천 곳이 있다 5만 곳이 있다 5만 곳 5천 곳을 다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부동산 입장에서 좋았는 것은 그냥 뭐 교차로 겨루기에 광고만 내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잘못 사든 사든 필요하면 와서 사는데 레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들도 많이 힘들어졌죠 왜 워낙 다양한 매체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인터넷 모든 부분 실거래 가격이 다 오픈되어 있고 상가지 광고에서도 네이버 광고가 나오고 있고 매일신문 영남일본 교차로 그렇게 광고를 내던 시절하고 많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인들 팔려는 사람들도 아내 주택이 지금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내 아파트가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도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매수인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려고 하는 분들 내 가격이 얼마 되느냐. 매도 매수인들이 살려고 팔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물론, 근자에 몇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거래도 됐지만, 은 사실 어느 정도 정보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마찬가지 미분양 아파트 건 이런 것도 제가 가만 앉아있으면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건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어느정도 유대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그래서 또 그게 필요하다면아영 정보를 올려 드리는 것인데 정말 뭐 유튜브 든 뭐든 자카페 든잘 모르고 막연하게 어그 글자만 뭐 올라져 있는 것만 보고 영상만 올려져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 전자의 영상들까지 그 전자의 글들까지 다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뭐 귀찮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뭐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면 되지. 어, 그런 정도의 성향들이라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뭐,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자꾸 물어보시지 마시고, 인터넷에 최고만 다 나와요. 일일이 다 들어가 봐요. 10개 나오면 10개 다 들어가고,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지 뭐 지나가다가 아예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어플 보는 게 뭔가요? 참 답답합니다. 데코도 안 해줍니다. 인터넷에 뭐새 개발 뭐 어플이라든지 뭐 실거래가 어, 가격이라든지 뭐 어? 이런 거그 정도는 인터넷에 쳐도 해양부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대구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통계청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들어가서 다 봐야 된단 말이죠. 별로 귀찮으면 이런 영상도 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은 줄줄이 줄줄이 너무 긴데 아무래도 뭐 투자에 대해서 한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요 어떤 분 전화까지 와서아 보시는 어플이 뭐 뭡니까? 기가 찹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집 팔면 얼만가 받는가 싶어서 한번 보는 거고 내 아파트 팔면 얼마나 뭐 팔리는가 싶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도 더잘 나옵니다 예 그래 갖고 확인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 믿고 했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고요님 제가 봤을 때뭐초차면 뭐 부동산 사람들 아뭐 이런게 있구나 싶어서 또 확인차 뭐어날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아님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뭐 대강 철저도 좋지만 어느정도 기본적인 자세로 열심히 라하는 단어가 음에 배이야 된다는 걸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파트 동향은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뭐, 기존적으로 뭐, 항상 영상을 올려드렸으면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주택. 대구 현재 지금 재개발 보상 때문에 돈이 한 11조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소진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좀될수 있지만은, 위치가 좋지 못한 곳은 거래가 잘안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와 도로가 괜찮은 것은 어 그래도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거래가 아직 안되고 있다 싶은 분들은 제가 너무 비싸게 가격을 책정 했지 않느냐 그런 그래 생각을 할수 있고요 할수 있으면 빨리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재개발 뭐 보상을 받은 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것도 빨리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대구에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 8m 기준의 시세가 뭐 천만원이면 지금 재개발로 2천만원 3천만원씩 주는데 보상 안받겠다고 버티는 분들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요 물론 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너의 재산 제가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제가 아는 지식만 조금 올려놓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제가 친분이 있고 뭐 억수로 가까운 사이라서 뭐 브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뭐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올려 놓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다양하게좀 알아보시면서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무튼 다양하게 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꼭 이게 정답이다 뭐 저게 틀렸다 맞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제가 이때까지 부동산을 했던 어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상가주택이 괜찮다, 아파트가 괜찮다, 일반주택이 괜찮다, 아니면 아파트 상가가 괜찮다, 오피스텔이 괜찮다, 호텔이 괜찮다. 어, 뭐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은 분들은, 아이고, 부동산 말려고 뭐 나는 주식한다.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지금 뭐, 일이 없어서, 주식으로 뭐, 한 달에 5, 600만원, 꾸준히 벌고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제 주변에 있어요. 네, 그렇게 있는데, 또뭐 어떤 분들은 부동산 하면서도 광고도 내지 않고, 블로그도 하지 않고, 뭐, 매일신문, 영남일분, 일부, 뭐, 하게 광고 내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전에 좀잘 됐던 거를 생각해서, 아이고, 손님이 없으니까 뭐 주식이나 할란다. 아이고, 손님이 없으니까 코인이나 할란다. 광고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기본이 안돼 있는 거죠. 부동산 업자업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래서 살면 모르겠습니다만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항상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도 벌어보고 또 까먹기도 까먹어봅니다. 까먹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돈을 벌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돈을 다 기회가 오면 범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기본은 정를 가지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에 공사는 없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겠죠. 아는데 왜 선생님이 항상 뭐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카나요. 뭐 하여튼 뭐 정신 차리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하고 아무리 뭐 밥숟가락을 입에 지어넣어 줘도 기 싫으면 뱉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냥 기본적인 거 너는 알아야 된다 많이 열심히 기회가 될때 공부를 해서 딱 이게 맞다고 싶을 때 잘을 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